이나니와 <목소리도> 문의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포랑 고향 여행 왔는데 이게 숨겨진 그런 코스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기대할게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도 유튜버예요. 언니 그리고 전승무원이고. 예 네, 맞아. 저도 이제 한국가를 다녀가지고 만나서 제일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 아 진짜. 이렇게 <웃음> 운동이랑 같이 여행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웃음> 어 언니 이게 뭔줄 알아? 이 스탬프? 나 알지? 이거 블랙기 할 때마다 보던 찍고 어 공책 있단 말이야 어 맞아 아, 보던 콩콩콩 찍으면은 헉? 그거 인증받는 거 있어 언니 그거 어플도 있는 거 알아? 어플이 있는 거 알아 그때 음. 나는 안 하고 있지 <웃음> 여행 갈때 이거 그냥 틀어놓고 음. 이렇게 하면은 스탬프도 찍고 인증서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와 뿌듯해 나이거를나 당연할래. 여기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추진력이 좋아야 이거지 크리에이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스 템프야, 다운받기 나 이거 바로 할 거야, 이거 코스까지 누르자 하나 둘셋예에 가보자구 이 이뻐 다 언니 근데 우리 요렇게 가요 으아 여기 서마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어아 <웃음> 언니 아와 진짜 너무 힘들다 너랑 나랑 서로 찍겠다고 지금 와 계속 더힘들 <웃음> 않나? 아 진짜 와, 근데 언니 올라 <웃음> 미쳤어. <더> <웃음> 대박이야 여기가 문수산성의 문진. 하나 둘셋와 여기 진짜 너무 예쁜데? 뭔가 정상 같아. 언니 정상이야. 와 저기 정상이야? 정상 진짜 예뻐. 정상이래요. 언니 저기 정상 진짜 예뻐. 도착했어요 언니 힘들었어? 아니 솔직히 너무 안 힘들었어 한시간 <웃음> 솔직히 사진 찍느라고 어. 한 시간 걸린거지 어. <웃음> 진짜 우리 사진 안 찍고 올라오면 한 어. 3, 40분이면 내가 음. 봤던 여기 비가 있는 곳 중에 뷰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맞아 진짜 뒤쪽 이런 것도 어. 있고 진짜 완전 완전 봐봐. 강추 만등을 했으니까 내려가서 여기 밑에가 또 장어마을이더라고 어또 어. 몸보신을 하러 장어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도 좀 찍고요 내려가는 오이. 길에 보루를 만났어요. 아, 신났어. 어, 아, 너무 귀여워. 여기 내려오니까 3시 7분이에요. 우리 <웃음>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느라고. 미다 사진도 찍고 이러느라고 좀 오래 걸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브레이크 타임이어가지고 음. 저희는 이원난 농원이라고 여기 근처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갑시다. 음. 가보자. 저희 두 번째 장소로는 이원난 농원이라고 여기 남. 나을 전시하는. 거. 나 이런 거 좋아해. 저 <웃음> 제가 한국적인 거 진짜 좋아해. 아 그래요? 세 <웃음> 손에다. 아, 아, 안녕하세요. 오. 작은 아씨를 촬영. 오. 젊은 참부럽구나도 음. 안 되고. 음. 아 맞아. 난이. 음. 아 그게 지금 오해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음. 방송에서 회장님들이 내리고 이제 나갔고 맞요 쓰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접근이 안 음. 돼. 근 제가 작은 난시를 하되게 네. 다양한 난이 있다. 음. 여기서 이제 저꽃 체험을 할 거예요. 이난이와 문수의 멋있어요. 땡얼 <웃음>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오! 이것도 제가 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이번엔 음 사장님께서 여기 장어집을 추천해주셨잖아요 을 장어를 왔으니까 먹어줘야겠어 맞습니다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한다리가될것 같애 한자리가 응 진짜 다행이야 와 짱이다 나 o b o 잘 o b o b 진짜 o Bobo! Bobo! Bobo! Bobo! Bobo! Bobo! b o 이 o Bobo! Bobo! Bobo! Bobo! Bobo! b o 친 진짜 그거 같네 우영우 아 여기야 내 맨날 오고 싶어서 내가 이거 맨날 저장해놓은 덴데 아이 바까 이 아, 바까 아이바그널 아, 아, 아, 아, <웃음> 그래, 쳐다봐준다 으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뭐야 어, 그러면 네야 미쳤다 너무 귀여운데 불고래야 그렇죠. 땅 빵도 짱 맛있어. 그지 여기 또 오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호텔로 갑니다. 이제 실어갑니다. 내일 나머지 더 코스 소개해드릴게요. 내일 봐요. 안녕. 안녕. 2일차 오, 아침입니다. 이제 <웃음> 진짜 앞집안에서 정말 대단한대단하대 <웃음> 대단한 <웃음> 우리 언니. <웃음> 나 진짜 이앞치마 너무 좋아. <웃음> <근데 진짜 웃음> 어디서 많이 <웃음> 봤죠? 아 어, 아니 흰옷이니까 더 입어줘야돼 삼상공원 오늘의 첫 코스는 김포 삼상공원 <웃음> 저기 배 안에 언니 들어갈 수 있대 우와 진짜? 어 벨포? 우리야 대박 안에 들어가보자 나 그거 같아 그거 왜 경철부대에서 어. 저런 배 위에서 막배 탈환 작전 뭐 이런거 하잖아 <웃음> 우리 오늘 그런거 해야될거 같은데? <웃음> 아 말하면 안돼 I 무 보여 e 진잘 나오는 I 법와 v it. 들어가 볼 o w 장 o 비멋 o o w Wow. Wow. Wow. Wow. w o <웃음> 촬영? <웃음> 촬영 누른다? <노렸나>? 어 슈아, 슈아, 슈아, 슈아, 슈아, 슈아, 야 저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름 체험할 거리도 많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평화놀이길을 걸을 거예요 언니 오늘은 우리가 평화놀이길 1코스를 갈 건데 지금 우리 위치는 대명항입니다 네. 대명항에서 1.2km 밑에 걸어서 덕포진에 가고 그 다음에 코스를 등산했었을 때 있었던 애기봉 있죠 거기는 진짜 김포에서 숨겨진 그리고 잘 아직 안 알려진 그런 관광지인데 제가 거기 그 언니를 모시려고 사전허가를 받았거든요 가보자구! 렛츠고! 볼맛이 나죠? 음.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은지처럼 이렇게 예쁘게 입고도 충분히 올수 있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어, 너무 예뻐! 야야야 여기 화분가? 언니 벌써 덕포진 왔는데? 아, 진짜 금방 온다. 그래. 이 덕포진 도착. 여기가 산책하기 되게 좋은 코스네, 이쁘네. 이쁘다 어, 이쁘다. 여기 와 나무가 없니. 저기 여기 저기서 많이 오, 찍었어. 진짜 이쁘다. 저기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감성으로 많이 찍어. 아 진짜? 어. 저기서 내려오시네. 어, 뭐야? 그 뒤에 뭐가 있어. 아까 집같이 생겼던 게 뭔지 궁금했는데 이거래요. 덕보진, 납보대 여기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볼거리가 많아요 좋은 풍경 마워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여드려도 될나 모르겠어 군사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보러 오셔야 돼요 맞아 너무 괜찮다 내가 알려드린 코스대로 보러 오셔야 돼요 <웃음> <웃음> 우와 피름있어 야 여기 들어오자마자 왜이렇게 예뻐? 여 아, 뭐야 이런 크리스마스야? 야너 크리스마스 옷이랑 찰떡이다 여기서 직접 굽나봐요 <웃음>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서 차도 먹을 수 있나봐요 그 카페 공간도 바로 옆에 따로 있어요 <웃음> 와 진짜 예쁘다 지금 애기봉 평화 전망대 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이렇게 입장할 때 미리 신분증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뭐야 멋지다. 평화 생태공원 안내 안내인가요? 네. 네. 오현 위치는 여기고요. 바로 옆에 카페 가고 싶다. <웃음> 언니 그리고 이 카페 이 뷰가 너무 예뻐. 응. 정한 비! 내 허락 없이 이렇게 쭉쭉 내려도 되는 거야! 야! 비! 당장 그쳐! 뚱! 야! 비! 당장 그쳐! 뚱! 야! 비! 당장 그쳐! 뚱!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오 진짜 흔들거려 미안해. 여기 평화의 종이 있는데 이거 해봐도 된다 해가지고 자, 마음이 전달되었어? 네 어머 어. 어머 벌써 쳐버어서 어떡해 이거 취소 취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평화를 어? 위하여! 위하여 하나 둘셋건 <웃음> <웃음> <웃음> 건너서 북한이 보인대요 <웃음> 어 어, 디가 북한이에요? 저기요, 저기. 저제 어? 말카다 북한이에요. 정말요? 지금. 예. 음. 돈내고 보는 거 아니고 그냥 꽁짜로 보는 거, 거 거야. 아니야? 오! 어? 지금 제가 밟는데 여기 여기 하고 여기인데 요 안에 어, 저기 사람 지나간다. 진짜? 어, 나 저, 사람 저기 여기, 여기 있어. 없어. 여기 지나가는 사람 있어. 진짜 우주 사람 있어요. 사람, 사람 뭐 길에 지나가고. 뒤에 지나오고 있어. 진짜? 어, 뭐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고 가시는데. 헉, 진짜? 이번에 평화노리길 1코스랑 2코스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4코스예요 지금 행주나루길인데행주나루길은 여기 행주산성부터 시작해서 일산포수로까지 걸어갈 수 있는 코스거든요 코스는 되게 좀볼거리가 많고 좀쉴수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행주산성 들어가 볼게요 잠시 후 5시에는 행주산성의 <웃음> 모든 출입구가 폐쇄됩니다 <웃음> <회복입니다. 웃음> <웃음> <관련된 쪽에서는 웃음> 진짜 2분당 갔어 <관련된> <웃음> <마무리해주세요. 어머. 웃음> 언니 어디, 어디야? 4시 9분 도착으로 또 <웃음> 줄었어 아 진짜? 어. 언니 근데 여기 입장 응. 마감이 4시래 <웃음> 뭐라고? 근데 지금 4시잖아 어 어떡해 우린 들어왔어 아, 아 그래 그래 <웃음> 게 괜찮아 저번에 저 여기 야경축제할 때 왔었거든요. 그때도 브이로그 담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 이제 밤의 모습은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가 막 축제를 가끔 많이 열어요. 가을에 왔었으면 은행잎이 진짜 완전 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걸어서 여기 가파른 길을 걸면 여기 진짜 뷰가 예쁜 대첩비각이랑 여기 보면 아까 저희 입구에서 봤던 평화놀이길 4길이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서도 이렇게 길을 걸어서 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김포와 고향의 평화놀이길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도장깨기 하면 진짜 좀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연계해서 좀 평화놀이길을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나 오늘 온 행주산성도 너무 예뻐요. 언니, 여기 고양이 쌀이 유명한 거 알지? 어.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12톡 카페. 와, 화이트와 오렌지. 아니, 냄새 뭐야? 아니, 쌀 빨대래요. 이거,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씩 음. 먹고 간대요. <웃음> 사장님이 이렇게 데코를 해주셨는데 와 이게 더 쌀목 얹든 쿠키랑 파운드케이크랑 이거는 판남대고요 이거는 차인데 이게 여자한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그렇게 좋다 이게 음, 한... 강화지쌀이고요 이게 네. 강화의 섬쌀이라고 하는 이 섬쌀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보시면 좀 다르죠? 네 이게 찹쌀이랑 일반 맵쌀이랑 섞여있어가지고 좀 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빵 드셔보시면 좀더 쫀득한 식감이 음, 있을 거예요 네. 사자발 약숙차, 언니. 사자발 약숙차. 사자발 약숙차. 사자발 숙차 먹고 건강해져라. 감사합니다. 좋은 거는 장유서 언니 먼저. <웃음> <웃음> 아, 먹이, 몸이 너무 묵는다. 아 겨울에 먹기 제일 좋아. 쌀루. 음! 식감이 달라. 빵이랑 빵? 식감이 달라. 진짜? 응. 나 알았어. 부스스스 쌀쌀쌀 쌀녹가 <웃음> 바로 본점. 사장님께서 여기? 맛집 추천해주셨어요. 어. 등촌? 거기 진짜 맛있는데. 고기. 와, 여러분, 등촌 칼국수 아시죠? 여기가 본점이래요. 헉, 몰랐네. 아, 와. 이게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가 본점이라니. 아, 진짜 너무 배고파요. 아, 결국 우리 샤브샤브 먹으러 왔다. 그 가게 사장님 맛집이 찐 추천인 거예요 당연하지 그 일대를 다 알고 계시고 그일대 어떤 게 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찐 사장님들 이렇게 먹기를 했으면 이렇게 먹어야죠 <웃음> 이렇게 하얀 옷을 입으면 더 이런 거 먹어줘야 된다고요 <웃음> 여러분들 진짜 MZ는 이렇게 먹는데요 이거, 이거 이렇게 거이 먹으면 좋은 점이 얼굴도 작아보이고 반짝한 데 가지고 <웃음> 얼굴 더예뻐보여요 그러면 이게 <웃음> 음, 커 그리고 막묵느라고 하는 뭐, 뭔가 아픈는래 근데 너는 음. 진짜 그런 그냥 걸어주기만 하는 거 애기복 너무 괜찮았어 야, 애기복 아, 애기 너무 좋고. 어한 보여 30년 야, 너무 신기해 내가 백명도에서못 어. 봤다니까? 어. 그리고 오늘 어. 그 김포 한상공항 어. 거기약나 거기, 김포 한상공원 어. 거기. 음. 거기, 나, 나 거기 나 원픽장 줘야 지 그래? 원픽이야? 언니야 거의 원이야어나 원픽이야, 어, 나 원픽이야. 네. 너는 원픽이 어야나 원픽? 하나만 골라 <목소리> 이틀 아 이틀 동안 어 <웃음> 아 잠깐 문수산을 못고는데아난 문수산 아 어어떻게 이난이 어떡해 이원람 안이원 <웃음> 어. <웃음> 이난이랑 문수 어떻게 <어떡해>. 해 <웃음> 어떡할거야 하나만 고르지 내가 만 마음에 딱 살짝 해 언니 언니 김보야김보야김보한상공원이야아 김포 <웃음> 나는 <웃음> 난... 나는 문수산 아주... 아 당연히 자연으로 고르면 그건데 진짜? 아 그럼 나애기봉애기봉 애기보 왜냐면 거기는 볼거리, 즐길거리, 릴스거리, 뭐 <웃음> 릴스거리, 줄넘거리. <웃음> <출렁거리>. 그래서 <웃음> 급 야, 띠 당장 끝줘, 뜨 당장 끝줘, 뜨. 애기봉, 어 애기봉, 애기봉, 나봉. <웃음> 여러분 저희 따라 김포 고향 여행 이렇게 따라 해서 알찬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했습니다. 저녁 먹고 이만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언니, 나는 또 다음에도 이 d m z DMG 시리즈는 <웃음>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To be, continue. To be, continue. <웃음> continue. 저지 몰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저도 네, 많이 배웠어요. 우리 블링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유튜버. <웃음> 세상 박케우 <웃음> 유튜브에서 <웃음> 여러분 또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저희 언니 이제 막시작하지만 너무 잘하고 있는 유튜브라서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나 약간 좀 겨울보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닮은 게 많잖아 엔딩 지옥 끝나지 않아 <웃음> <웃음> 끝나지 않아 <끝났잖아. 웃음> <웃음> 저 편집하느라 힘들겠다 고생해 <웃음> 미래에다 안 <웃음> <전 invested> <웃음> <웃음>